미크로스 돌로포너스 일명 리틀킬러라 불리는 엔티티의 외형은 인간과 고양이를 합친 듯한 매우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뒷머리카락 사이에 빨갛게 빛나는 눈을 제외한 모든 곳이 빛을 반사하는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특징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팔다리를 변형시켜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완전히 바뀐 팔다리는 마치 검은 갈비뼈들이 서로 뒤틀린 것처럼 보이며 이것에 닿는 모든 것을 꿰뚰습니다. 리트킬러는 방응자나 먹잇감을 찾아내면 무리를 지어 나무나 숲을 사이에 잠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희생자는 보통 몇초 안에 사지가 분해되고 뼈밖게 남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냥 외에는 무리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침입자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서로를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충분히 식사를 마친 리틀킬러는 약 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서식지에 방랑자나 다른 개체가 접근할 경우 사리를 드러내고 달려들 것입니다. 백룸에서 리틀킬러와 마주친다면 금속조각이 긁히는 소리와 같은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내보는 방법이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엔티티들의 시선을 끌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